안녕하세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입니다. 오늘은 멍멍! 멍멍! 개가 짖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동부민요 통영개타령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사도 가락도 멋스러운 통영개타령을 가야금으로 연주하면 어떨지 벌써 기대되는데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야금 조율을 해야겠죠? 튜너와 조율표를 이용해 정확한 음정이 날수 있도록 조율해주세요. 조율을 마쳤다면 선생님이 연주하는 통영계 타령을 감상하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또 어떻게 연주하는지 집중해서 감상해봐요. 가야금의 음색과 통영계 타령의 가락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이제 악보를 보며 가야금을 연주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진 타령 장단에 맞춰 연주하는 통영계 타령은 8분의 12박자로 악보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리랑을 연주하며 8분의 9박자를 어떻게 세웠는지 기억나세요? 한마디에 9박을 세야 하는데 너무 많아서 8분음표 3개 그러니까 3박씩 묶어서 큰 3박자로 세웠어요 하나둘셋둘둘셋셋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렇게요 통영기타령은 그보다 더 많은 12박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박자를 세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렇게 큰 네박자로 세면서 악보를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1마디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에서 4번 줄레를 검지로 밀고 다음 박 6번 줄 소를 엄지로 마무리해주는 짚는 수법이 나옵니다. 앞서 배운 아리랑에서는 중지로 밀고 엄지로 마무리하는 짚는 수법이었다면 오늘 연주하는 통영계 타령에서는 검지와 엄지를 이용한 짚는 수법인 거죠 그 다음 방금 설명한 짚는 수법으로 6번 줄 소를 연주한 후에 같은 줄을 한번더 연주해 주는데 튕겨서 연주하라고 되어 있네요 검지로 6번 줄을 뜯은 후 바로 검지를 동그랗게 말아 튕길 준비를 해줍니다 이때 엄지는 7번 줄 위에 올려놓고 살짝 눌러서 안정적으로 6번 줄을 튕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박자에 맞춰 튕겨주는 거죠 자세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1마디에서는 레, 소를 집는 수법으로 연주한 뒤 바로 튕김 수법으로 연결해서 연주하는데 통영계 타령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짚는 수법과 튕김 수법을 연결해서 연주하는 부분은 2마디, 7마디, 8마디에도 있으니 연주할 때 주의해주세요. 이제 연주해볼 차례입니다. 한 줄씩 끊어서 배워볼텐데요. 반복되는 가락이 많이 있으니 금방 익힐 수있을거예요 1마디와 2마디입니다. 사마디와 사마디입니다. 마디 6마디입니다. 7마디부터 9마디입니다. 10마디와 11마디입니다. 이 마디 (13마디입니다.) 14마디와 마지막 15마디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배운 가락들을 연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해 볼게요 한번더 연주해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쉬면서 선생님이 연주한 빠른 속도의 통영계타량을 들어볼게요. 다시, 바른 자세로 가야금 연주를 준비해 주시고, 좀더 빠르게 통영계타령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가금 소리 없는 장구장담만 들려드려요. 내 소리에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통영개타령을 연습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고고가야금 오늘은 통영계 타령을 배워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영계 타령은 자진 타령 장단에 맞춰 부르는 민으로 가볍게 뛰는 듯한 속도로 연주하면 좋아요 그렇게 연주할 수 있으려면 연습이 좀 필요할 거예요 통영계 타령을 가야금으로 즐겁게 연주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멋스러운 우리 음악으로 함께해요 안녕